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이와 아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외향, 내향의 차이입니다 아주 익숙한 거죠 MBTI를 전혀 모른다고 해도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건 알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애는 성격이 외향적이라 맨날 밖에 나가 놀아요 집순이라고 내향적인가 보네 이런 얘기요 보통 활발하면 외향적이라고 하고 조용하면 내향적이라고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걸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내향도 활발할 때가 있고 외향도 조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외향적인 사람, 자타공인 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외향과 내향의 차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외향, 내향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심리학자 칼융이라고 했죠. 이분은 외향, 내향을 정신의 방향성으로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관심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 하는 겁니다. 활발한 아이가 외향적일 가능성이 큰 이유는 자기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예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말도 먼저 걸고 같이 놀자고 하고 이러는 거겠죠.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누가 말을 먼저 걸거나 같이 놀자고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내향적일 가능성이 큰 거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타인들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야기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죠? 하는 행동만 보면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을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겉으로 다 드러나니까 표현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왜냐하면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진짜 내향적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그러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 같은 서구권 국가들은 대체로 외향적인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네. 외향적인 사람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내향인 사람들도 흔한데 미국에선 그런 사람이 적은 편이다 보니까 내향적인 것만으로도 좀 특이한 성격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고 해요. 미국에선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인기가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선 너무 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거기선 그냥 무난하고 성격 좋은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만약 외향형이 내향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외향형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외향형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내향형이 어떤 사람인지가 잘 파악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본인 기준에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표현을 안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측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추측을 어떻게 하냐면 본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도 저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외향형도 가끔씩 내향이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향 어, 나도 저럴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외향형이 가끔씩 내향이 될 때는 별로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뭔가 에너지가 다운된 상태라고나 할까 원래는 외향적인 사람인데 말도 별로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별 관심도 없고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향이 그 상태인 줄 아는 거예요 아이 친구 상태가 좀안 좋은가 이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라리 남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남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관계 특히 가족이라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외향적이고 아들이 내향적이라면 아버지가 보기엔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은 도대체 왜 저렇게 맨날 우울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가끔씩 충고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들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아버지랑 성격이 좀 다를 뿐이에요 아버지 생각처럼 뭔가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한테 관심이 크게 없고 남들도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편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물론 극단적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문제겠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과 알고 지낼 뿐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문제없이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아들의 유일한 문제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멀쩡한데 멀쩡한 자기를 두고 맨날 무슨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취급하니까 아버지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향형도 외향이 될 때가 있고 외향형도 내향이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원래 내향형이라면 내 외향이 정상인 상태예요. 외향형이 가끔씩 내향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향형이 겉보기에 조용해 보이는 건 무슨 의기소침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있는 게더 편한 거고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감상에 젖어 있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경우도 있죠.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풀거나 시나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손재주가 있어서 의전 탁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할수 있는 운동도 많죠. 그런 걸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외향형이 보기에 좀 불편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만약 외향형 본인이 그러고 있다면 뭔가 우울할 것 같거든요. 혼자 그러고 있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외향형은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내면 세계에는 잘 적응 못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내향형은 반대예요. 외부세계에 적응하는 건 서투른 편이죠. 어색해 보이거나 뭔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면세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적응을 잘합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더 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외향형이 외부세계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노는 걸 능숙하게 하듯이 내향형은 내면세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익숙한 겁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외부세계에 적응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바로 이해가 가는데 내면 세계에 적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혼자 있거나 마음 맞는 소수의 사람과 함께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한다는 뜻인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런 말 쓰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남편을 바깥 사람이라고 하고 아내를 안 사람이라고 했죠. 요즘엔 맞벌이가 대부분이지만 예전엔 별로 없었어요. 주로 남편만 돈 벌러 바깥에 나가 일을 했죠. 아내는 거의가 전업주부였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제연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바깥 양반이에요. 하면서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활동 무대가 딱 고정되어 있을 때 남편은 거의 밖에만 있고 아내는 주로 집에만 있잖아요. 바깥 일은 확실히 남편이 잘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사람 대하는 것도 익숙하고 그래요. 근데 집에 오면 어떻죠? 집안 돌아가는 건잘 몰라요. 그건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죠. 애들하고도 별로 안 친해요. 요즘도 그런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아버지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자식들은 다 자기 방에 들어갔죠. Nope.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외향형이 외부 세계에는 잘 적응하지만 내면 세계와 접촉하는 게 불편하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집안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집인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속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는 어떻죠? 전업주부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잘 모릅니다. 비즈니스를 할때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거래 같은 걸할때뭘 조심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집안 돌아가는 건잘 알아요. 아이들 키우는 건 혼자서 다 했거든요. 애들 삼시 새끼 챙기고 숙제 도와주고 청소 빨래하고 명절 때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챙기고 이런 거 거의 혼자 다죠.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내향형이 자기 내면세계에 익숙하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왜?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외향형은 여러시서 함께 놀거나 일하는 게 익숙하고 그런 상황에 잘 적응하지만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반면에 내향형은 혼자 있을 때할 일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하고 나름대로 바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해야 할때그 사람들 보조 맞추는 게 피곤할 때가 많아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도잘 모르겠고요. 이런 겁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방향. 그래서 익숙하고 편하게 느끼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외향, 내향의 경우 극단적으로 외향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내향적이지만 않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연히 자기가 익숙하고 잘하는 걸 해야죠. 남이 어떻게 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기본적인 건 필요합니다. 외향형도 내향이 될 때가 있고 내향형도 외향이 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아예 피하면서 사는 방법은 없거든요. 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할건 해야죠. 할거 하고 나서 다시 자기한테 편한 걸로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외향형이라고 해서 성격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내향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론이 있어요. E, I 구분이 S, N 구분과 만나 네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MBTI의 의미라는 책을 쓴박철영님의 견해인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외향형 중에서도 ES가 EM보다 더 외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향형 중에서는 IN을 IS보다 더 내향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번은 EN, IS를 각각 양향형, 소향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 책을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얘기가 상당히 그럴듯한 게 보통 EN이 의외로 내향적인 면도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본인이 N tip, m f p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자기는 외향이 맞기는 한데 그래서 여럿이 있을 때잘 노는데 그렇다고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 논다는 거죠. 그리고 IS도 내향적이기는 하지만 상상이나 공상에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죠. 상당히 현실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부 현실을 매우 뚜렷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IN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똑같이 내향적이지만 다르다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ES와 IN은 그냥 외향, 내향이고 EN은 외향이지만 혼놀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IS는 내향이지만 현실적인 면이 강한 사람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 b t i 의 대표적인 외향형들은 ES들이 되고요. 대표적인 내향형들은 IN들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ESTP, ESFP, ESTJ, ESFJ가 대표적인 외향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외향이지만 상당히 다르죠. 특히 s 와 SJ는 아주 다른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처럼 거의 극과 극의 성향이 있다고 했어요. e t FP 이 사람들은 아주 활발한 사람들이에요. ADHD 성향이 약간 있다고 봐야죠. 지루한 걸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노는 걸 좋아해서 일도 놀이처럼 하고요. 의사결정이 빠르고 행동력이 있으면서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끝없이 움직이는 타입이라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게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e t FJ, FJ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착한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하고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f 지 j 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는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고요. FJ는 아주 사교적이면서도 예절이 바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 ETFP와는 거의 정반대 성향이지만. 그래도 이네 유형은 확실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겁니다. 외부 현실, 즉 철저히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비현실적이거나 몽상적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외향형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INTP, INFP, INTJ, INFJ입니다. 대표적인 내향형들이죠 이들은 현실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부딪히고 뒤섞여 살아가는 방식이 몸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수명이 줄 수도 있어요. 보통 기빨린다고 하죠.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도 꽤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타입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MBTI 16가지 유형은 그게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하면 된다고요. SPSJ 그리고 N 이렇게요 sp와 sj가 극과 극이라면 n은 좀 특이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s1은 확실히 다른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n은 sab의 숫자가 적다고 했어요 s의 3분의 1 수준 혹은 말아봐야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분해도 괜찮다고 했죠. 근데 굳이 N을 더 세분화하고 싶다면 S처럼 마지막 글자인 J와 P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 번째 자리에 오는 T와 F로 구분하는 게더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NT와 NF로 구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INTP, INTJ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INFP, INFJ 이렇게 닮은 느낌이 있습니다. 인팁 인티, 인티제는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거나 신봉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장 인기 없는 과목이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사를 철저히 이성적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이 똑똑하긴 한데 좀 냉정하거나 메말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타인을 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NF는 보통 이상주의자라고 하죠. 이들은 정서적 혹은 윤리적으로 옳고 그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라고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NF 중에서도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 인프피, 인프제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국 이겨내고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